내가 말해야지. 아니 기사님이 걸로 간대. 무슨 소야아야 될게. 아, 나는 얼마나 오 몰랐지. 그 8천원 받았잖아, 9원 받았잖아. 뭐야, 뺨지 얼마 잖아1 0원0 0원7 0 0사원원 7,000원. 7원 7,000원. 7,000원. 7,000원. 원8 0 0 이알 역은 니호선알체로니가이알바수니가이알에니가이알바이이가이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Oh, 내리실 wow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j o s 성신 Women's University. 성신 Women's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So so so you really so so right. so oh. right. in can transfer to line number uh. yeah. 4. 본次도站是 성신女子 대학교. 성신女子 대학교. 마모나크 성신여대 입구. 당신 여정 두정 반복었나 근데가 은이 원래는 신하체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